어. 안녕하세요 저는 세이버 스케이트과 반스 코리아에 소속되어 있는 안대근이라고 합니다 어. 네, 노즈 매뉴얼이요 레이백 이요 어깨가 빠진 적이 있는데 할때마다 관절이 아파서 좀 무서워요 어. 최근에 배운 기술은 노드 슬라이드 2 노즈 매뉴얼 이요 슬래피... 슬래피 립 슬라이드요? 20배 쌀거 같은거 보지 <목소리도> 아 올리플립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